다른 바닥으로 변신할거야 내일 어떤 바닥? 내일 오면 알아요 보라색? 아니면 핑크색? 아니 무슨색이 무슨 올까? 아니 약간 이거보단 어두운거 어두운거? 검은색? 음. 아니요 어. <웃음> 흠집도 음. 또 여기도 음 여기도 흠집이 있고 이거 왜 벌어졌어? 어느날? 어느날 이렇게 벌어졌더라? 이거도 깨졌어 이거 어 맞아 맞아 제 스타일이에요 바이오테 들어간 말아. 어? 바이오테 들어갔나 봐. 먼 뭔지 뭔지. 뭔지 치와먼 뭔지 치와자 일단 코. 뭐야 이거? 음... 왕벽이에요 안녕~~ 지가 한 번에 가서 안녕~~ 이게 <웃음> 그냥 우리 손 말이야 그냥 어 맞아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어 그래 맞아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옷 갈아입는 거야 그지 예쁘게 변신해서 만나자 <웃음> 오늘은 침대가 놀이 <너희> 장난감방이야 네. <웃음> 그래. 오 어떻게 하디아 그래? 응. 나. 또, 나 또? 오, 괜찮아. w 지지 t s that? What's that? What's t 볼 잡아 볼 h a t 볼때기? a t w h a t 이 t h 까 t 이 h a t s that? w a t s t s h a t w h a a s 장 지금 장판 까는 거 이름이 지하소리 잠이거든. 장판 까는 게 지하소리 잠이야. 아 어, 소리 언니 지야. 어 그지. 응. <웃음> 약간 문 색깔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더더 이쁜 거 같아요. 아 그니까요 강아지 아주 되게 좋을 거 같아요 무릎에 맞아요. 그데 이거는 왜 붙이는 거예요? 잘 음. 나서서. 네. 여기서 이제. 에어가 올라와요 어. 크랙이라고. 어. 잠깐 한번 봐볼래? 어떻게 하고 있네. 잠깐 한번 봐볼래? 이 색깔이야. 어때? 응. 에스테스다 봤을까 이제 들어가. 네. 어. 됐어? 예, 네, 기장 되요 어우, 제집 꺼내줘요. 방에.. 방해... 이거 할 뭐... 보니?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. 이거 좀 저희 가아가안괜찮아요 <웃음> 네, 아, 뭐, 괜찮다뇨 뽀는 괜찮죠? 뽀는 괜찮다 나는 이제 잘소화로와는데 다도옷 갈아입는 거 어때? 예쁘다 커팅식한 같다 으음. 땅콩이 짖지도 않고 착하네 으음. 으음. 그래. 이아다어 <웃음> 출발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오늘 바다 응. 바꿨잖아 어때? 좋아 쿠션이 있어가지고 걸어다닐 때 되게 편하고 그렇대 전에 게 좋아 아니면 이게 좋아? 좋아. 이게 좋아? 나 이게 좋아 어. 나이 색깔 좋아거든 <웃음> 아 그래? <웃음> 땅콩아 장판 바꾸니까 어때? 편하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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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true that my life that my life is a shade